제가 사주를 가져왔는데 네. 부부예요. 이 여자분은 금방 기분 좋았다가도 기분 약간 다혈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분도 성격이 크게 좋은 성격은 아니야. 그리고 약간 한량기도 있어. 많이 밖으로 돌아야 돼, 남자분은. 가만히 있으면 은안 돼. 신랑이 애기 같은데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든 이 부부는 안녕하세요. 제가 사주를 가져왔는데, 네. 부부예요. 이분들은 있지, 이 세일 달에서 좀 하돈 들어. 그리고 이 남자분이 만약에 일찍 결혼 했다 그러면 원래 일부 종사못 해야 되는데 아마 늦게 하셨다 그러면 헤어지기 쉽지 않은 사주고 여자분은 성격이 좋은 것 같은데도 조금 게으른 성격이 있어 사람이 좀 생각했던 거 자기 하고 싶은 일뭐 이런 거를 좀 야무지게 할수 있는 사주 근데 이 사주에는 솔직히 또 돈이 없는 사주도 아니야 여자분이 이 부부가는 둘이서 올 내년을 잘 넘어가라는 형국이고 사에안사내 소리도 많이. 많이 나오라는 경국이다 그랬어. 근데 남자가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 헤어지지는 않는다 그래.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나이차가 많이 나 나이차가 나도 상관은 없는데 나이차가 나도 여기가 신랑의 아기 같은데 어떻게 하겠냐. 그럼 만약 그... 싸우면 남편은 좀 져주는 편인가 근데 남편 성격에 여자가 질것 같아 어떻게 보면 또. 근데 솔직히 여자가 이기는 것 같으면서도 약간 져주는 형든 근데 원래는 남자가 많이 참고 살아야 돼, 여기 사주에서는.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능력 있는 사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도 여자가 못 버릴 거야, 아마. 어떻게든이부분은 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뭐 떨어져서 왔다 다시 합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도장 찍고 헤어지기가 만만치 않다 그는데 구설이나 뭐 이런 건있 구설은 이, 당연히 따라다니지. 안 따라다닐 수는 없어, 오래. 이분은 내가 이러잖아올 올 내년을 잘 넘어야 된다 그러잖아. 이 마누라는 올 내년이 안 좋아.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둘다 다 금전적으로 사는 거는 없이 사는 집이 아니거든. 이두 분은 금전운는 있다는 얘기지, 보니까. 어? 그 여자도 뭐 내가 봤을 때뭐 활동을 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남편이 벌어다줘도. 남자분이 또 자상할 때는 엄청 자상할 거야, 아마. 또이 여자분은 금방 기분 좋았다가도 기분 거꾸러지는 형국이었죠. 약간 다혈질이 있다는 얘기야. 남자분도 성격이 크게 좋은 성격은 아니야. 많이 밖으로 돌아야 돼, 남자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너무 밖으로 놀면 화나 안 나. 그래서 많이 부딪히는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가둬놓으면 안 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돼. 내 사업을 하든지 내 일을 크게 해서 사람들한테 좀 베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약간 활량기도 있어. 어떻게 보면 놀기 좋아하는 끼,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끼 이런 게 많아. 근데 그렇게까지 실속이 없지 않은 사람? 내가 이렇게 봤을 땐 그래. 이분들이 누구이냐면 남자분은 백종원 씨, 여자분은 서유진 씨 이렇게 두 분의 부부인데, 음. 근데 어떻게 든건 모르겠어요. 여자분 남자를 싫어하진 않아. 백종원 씨는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와요. 그게 평소 본인 성격은... 그 성격이 그 사람은 솔직히 얼굴 관상에 있잖아. 얼굴에 금전이 많은 사주야. 음. 얼굴 관상에 금전이 많고, 그 사람은 먹는 데에 그 복이 있어. 이 또, 만화님은 사주 관상을 보면 금전이 없지 않아. 그 대신 놀면 안 돼, 이분도. 음. 자기의 뭔가를 만족을 채우려면 뭐 움직여야 돼. 내가 봤을 땐 부인도 놀지는 않을 거야. 신랑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해도 놀지는 않을 거야. 서로 어떤 걸좀주시요 아니, 뭐, 지금까지 온대로만 가면 크게 뭐 걱정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이렇게 둘이 그 하업을 보니까. 절대 그런 이별수는 안 들어있다는 얘기야 괜찮아 이분들은 두분다괜찮아 나이치가 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싸움 안고 살겠어 <웃음>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지 그렇지만은 서로 덮어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괜찮아 남자분이 그래도 잘하는 거야 그 정도 하면은 응.